어, 너무 아름답다 맞아, 맞아. 어. 아니, 정말 인천이 이렇게 꽉찰 정도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. 얼마나 좋 아니 마치 홀로아리라는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좋았다 지금 파도가 맞아요 방바다 같은 느낌이 약속하고 오신 거 아니죠? 네. 아, 어, 아, 아, 혹시, 혹시 이 저희. 질한번 찍어주실 수 있으실까요? 혹시 지금, 어, 그런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있을까요? 어, <웃음> 어, 왜냐면 저희가 찍어놓으면, 찍어놓고, 어, 공식 계정에 올려드리면. 어, 음, 그, 음, 음, 음, 네,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니까. 저희가 잠깐, 잠깐, 제, 제가 잠깐, 제가 보킬게요. 우리가 좀비켜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질문이 아니야. 알겠습니다 자,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, 준비됐죠 인천? 네 토요일 인천 준비됐어요? 네 작은데? <웃음> 작아 너무 저... <웃음> 오른쪽에 백짝들있니다내트레이션하는 <박정들이> <웃음> 네. 또... 아, 뭐, 느낌이었어요. 아, 어, 네. 네. 정말 정말 정말 나가시면서 돈 내고 시말 <웃음> 네. 아, 아, 네. 아,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지말 정말 정말 정 함께 어, 공연을 즐겨주시고 함께 말 정말 정말 너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민규씨가 아, 얘기할까요? 아니네네네 네. 네. 좋아요 좋요 빨리, 빨리. 네. 정말 짧게 네네 네. <웃음> 이거 또 배경음악 있으면더좋고요네아 <웃음> 제가 아까 이기절에저수영 <웃음> 어디 계시죠? 사랑하는 어디 계시죠? 네아 정말 어어네 관객석을 그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절에 꽃 부르면서 제 문득 제가 너무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대학원이었는데 콩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나가는, 나갈 가는나 때마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제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정말 제 탓을 하면서 막 거의 한 달을 그냥 학교 수업만 갔다가 집에 왔던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누워가지고 음악만 듣고 했는데 그렇게 딱한달 거의 정말 딱한달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힘들,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딱그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어, 결국 지나가니까 내탈 아니니까 어, 어디든 다 원인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시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좀 쉬었다 가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 아,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갈고 울컥했어요 아, 너무너무 행복한 공연이었으면 좋겠고 어,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짧게 좀 가겠습니다 어.. 저 개인적으로 오늘 어..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되는데 사실 전좀 아쉬워서 내일 다시 오세요 <웃음> 오늘 축구 안볼 겁니다 축구 안 보고 지금 빨리 자서 컨디션 올려서 네,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어,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, 뭐, 호스트라를 준비해 주시는 건다 여러분 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오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작부터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약간씩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또 가서 남은 공면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음내 자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저희 프레스탈라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마음 그리이 자세를 잃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팀이 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미스티크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게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낳게 해줬던 곡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보여 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나 트라 비타 또 다른 성상사라을하은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, 저희는 지금까지 보의스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